오늘 구독자님께서 신청하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일신, 일일신, 우일신. 그냥 줄여서 일일신, 우일신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옛나라 시대 탕왕의 세면기, 이렇게 쇠로 된 세면기가 있어요. 거기 물을 쫙 받는 곳인데, 항상 어떤 글씨가 보이겠죠. 새겨놓으면은. 거기 새겨진 글씨였어요. 날마다 새롭게, 또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옛날 그 시대의 글씨체로 쓰고, 고대 글씨체로 쓰고 여기다는 그거에 상통하는 글로벌 영어로 쓰겠습니다. 일신 회일자고 지금 회일자가 하나 둘셋네 개나 들어갔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삼조고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이 있고 뭐 태양의 흑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과 양으로 표신된 고전 문자도 있습니다 이제 쇄신자가 또세번 들어가는데 쇄신자라는 것은 나무 장가지를 칼로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지거든요 새롭게 위해서는 혁신 쇄신 하는 것처럼 낡은 것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거도 그런 것의 일환이겠죠. 그리고 이거 우자 이게 또우 자인데 손으로 뭔가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다시 다시 다시 해서 날마다 새롭게 또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연나라 통황은 항상 세수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 오늘도 내가 낡은 마음을 버리고 또 발전해야지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공부로서 배움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영어로 그거에 맞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